일로와 일로와 어너잘 걸렸어 야 돈줄 아 우리 돈줄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뚝배기! <웃음> 돈 벌었다 아야돈돈오돈 돈. 돈 주세요! 돈 달라고! <웃음> 어 자꾸 도망쳐 어 도망치기만 해봐 정의의 요술봉이 너를 용서치 않겠다 <웃음> 가 간단합니다 이 게임은 PC방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고요. 자, 일단 네 제가 기업권 PC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직 저도 안 가봤어. 저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개업만 했어요. 개업만 했고 아직 저도 안 가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자, 일단 왼쪽 클릭이 오, 조금 때릴 뻔했어. 정찾았으 때릴 뻔했다. 자, 왼쪽이 때리는 거고 오른쪽은 어? 어? 오른쪽 누르니까 왜? 아, 법규를 해? 뭐야? 자, 여러분들 c 카페 보이십니까? 아 비껴! 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주차장 문이라고 되어있지만 오타입니다 오타 자요 도어를 열면 어떤 문이 나오냐 유리문 나오고 알바생도 기다리고 있고 그럴 겁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 어... 일단은 청소부터 하라고 합니다 아 유튜버가 사르실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법규직 그만 날려아 근데 뭐 도둑이 들었나? 아니 나 근데 이런 PC방을 산게 아닌데? 아니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아 PC방 뭐 이래 쓰레기밖에 없잖아! 아니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물건이 안온거예요 여기 뭐 비밀 문이라던가 해리포터처럼 여기 톡톡톡 톡, 톡 하면은 이 벽문이 쫙 열리면서 짜잔 하는 거야? 나돈 얼마야? 2천달러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컴퓨터를 많이 사는 거야 다섯 대까지 늘려갖고 손님을 많이 받자 아니 왜 저희들 대고 만나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 아니 낙타로 배송을 한다고? 아니 트럭 없어? 야! 야 컴퓨터 망가진다! 야! 아저기 아저씨! 야 이씨! 일로와! 아저씨 컴퓨터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저씨! <웃음> 그 그래, 일단은 조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대충 여러분 의자도 그냥 플라스틱 의자면 되지. 그지 뭐 내가 앉을 것도 아닌데. 어, 대충 그냥 이런 거낮도 되지 뭐 그런 거 어그 따집니까? 그죠? 컴퓨터의 조립은 마우스 먼저. <웃음> 키보드 그 다음에 하고 <웃음> 불편 불편하게 할 거야. <웃음> 자 그리고 모니터. 순서를 <웃음> 반대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비 온다! <웃음> 컴퓨터 고장 났네! 어, 도망가기만 해봐! 여기 지금 나빠따 있어! 음, 빠다 그냥! 어? 도망가는 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야 내가 <웃음> 미안합니다 야야야야야 도망간다! 자툭 낀다! 야야야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이 자식이 어디겠어? 야! 일로와! 이 자식이! 하하하어 <웃음> 죽어! 야돈왜안 내고 가? 그러니까 돈을 내고 가야지! 돈을 왜안 내고 가? 어? 그러니까 뚝배기 맞는 거야! 아, 잠깐만 나 설마 이거 요청 안 누르고 잠깐만! 나 이거 요청 안눌러갖고 그냥 나간 거 아니야? 나오만 사람 때리 거야 그럼? 아 몰라 목격자 뭐 없어요 아 여러분 목격자가 뭐 없으면 됐어요 목격자가 뭐 없어도된 거야 아 좋아 왔어 왔어 테이블 좀 이상한데요? 테이블 이거 왜 이래요? 테이블 나 잘못 샀는데? 요 자식이 어디 갈까? 우리 도둑 손님 어디 갈까? 빠르게 달려줘서 도망갈 수 있겠는가? 어 그렇게 조심스럽게 달려오면 안 되지 그렇게 나한테 맞는 거지 <웃음> 어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오세요 자 일단은 어 5시간 하신다고? 아, 도망가면 어떻게 했는지 알죠? 도망가면 여, 여, 역겨운 거? 아잘 죽었네 어, 잘 죽었어요. 도망친 데에는 이유가 있어. 압평 아, 쓰고 도망을 갔구나? 아, 다이메시지네 <웃음> 아, 내가 압평 쓰고 돈 남겨놓고 가면 상관이 없었는데, 압평 아, 쓰고 도망까지 갔다? 나 어떡해? <웃음> 나 이거 어떡해? <웃음> 나 책상 잘못 샀어!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필요 없어! 아, 안녕하세요, 과일가게 아저씨. 여기 잠깐 여기다 둘게요. 아, 어, 잠깐 아저씨 갖고 있어요. 여기 갖고 있어봐요. 야! 야! 야! 이 아저씨! 이아씨 아, 잠깐만, 너도와프다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아, 선생님, 선생님. 무빙? 아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잡아세요 아, 빠따가 필요해, 빠따! 설마, 오는거 아니겠지? 에 설마. 어 덤벼. 어, 덤벼. 피하고. 뚝배기? 피해주고. 뚝배기? 나이스! 오, 니 빠따님 앞에서 덤벼, 지금! 일단은 PC방을 좀 해볼게요. 아, 사례만세번 맛이 아니야. <웃음> 아니, 제가 잡은게 아니잖아요. 저 아저씨가 먼저 시작을 나밥 먹었어. 아니, 걸레를 왜 들고 오는 거야? 이거... 어, 어, 내 걸레, 내 걸레. 아, 걸레 줘. 아, 진짜... 아, 나왜 이렇게 게임을 힘들게 하냐? 진짜... 아, 내 걸레 떨어졌어. 아니, 나는 맨날 게임을 어렵게 해. 진짜... 그냥 난 맨날 하드코어... 왜 있을까? 아, 불도 나요? 아, 컴퓨터에 불이 난다고? 아 뭐, 게임이 이래. 아니, 빠져대고삐을 어떻게 뜯어요? 엄마람 때릴 수 없잖아. 봐요, 봐요. 얘 때리면 돈안 줘. 아, 이거 봐. 죽자, 그냥. 아! 아, 진짜 망했다. 나 돈도 없는데. 아, 이거 봐. 돈 없대잖아. 10달러도 없어. 잠깐만, 나 진짜 돈 벌어. 나 진짜 얼마 있냐? 아, 8달러 밖에 없어요.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8달러. 아, 망했다.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뭐야, 이거! 음, 잠깐만. 이거 나가는 소린데? 일로와. 일로와. 어, 너잘 걸렸어. 야, 돈줄. 아, 우리 돈줄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뚝배기! <웃음> 돈 벌었다! 아, 20달러 벌었다. 밥 먹으러 가야지. 어이, 맛있쩡! <웃음> 야, 돈. 돈. 오. 돈 주세요! <웃음> 돈 달라고! <웃음> 어, 자꾸 도망쳐. 어, 도망치기만 해봐. 정의의 안겠다. 아내 됐어. 또 빠따 라간다야 이거 그냥 빠따 시빌레이터네 이거. <웃음> 아니 이게 내가 생각했던 PC방은 이게 아니라고. 아니 이상해 여기. 나 빼고 다 이상한 것 같아. 아닌가? 나도 이상한가? 초심자의 운. 자 떡상에서 PC방을 살릴 수있 아, 뭐야 이게 근데 너는 그래도 돌아가안 해? <웃음> 아 근데 아 도둑만 보고 좀아 아, 도둑이 보고 싶은데 아니 설마 야나 야, 나 진짜 플래그 너무 잘 세우지 않냐 여러분 저 플래그 너무 잘 세우지 않아요 아니 나 말이 시간이 나 진짜 아니 나 플래그가 너무 쉬며 이 자식아 아니, 와! 아, 추우시죠? 아, 어서 오세요. 이곳은 바로 캠프파이 여장입니다. 어, 다 죽어, 다 죽어. 야, 몰라, 그냥 망했어. 그냥 나 망했다고. 다 죽어, 나 망했어. 망했다. 다 아, 불타. 자어다 덤벼 어 텔레토비 덤벼 어 무섭지 않아 어 대머리 아저씨 덤비고 아저씨 덤벼 어, 다 덤벼 다 덤벼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아 어, 덤벼 덤벼 덤벼 나이스 덤벼 내가 이긴다 어어 어, 일로와 일로와 어 좋아 아저씨 핵펀치 어 무빙 나이스 나이스 어 무빙 어안 죽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어 덤벼 아들 <웃음> <안 해>, 진짜. <웃음> 아이 꽃피터 하면은 불라고 훔쳐나고 꺼지 이거 씨. 내 <웃음> 컴퓨터. <웃음> 아 진짜. <웃음>